기공은 여성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여성은 비단 뭐 생물학적 여성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여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기술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기술이 모두의 기술이 되면 좋겠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이... 인터뷰는 특히 저희는 교육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형의 콘텐츠가 나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거예요. 브랜딩으로서, 마케팅으로서.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떤 잡지 출간은 저희 브랜드에게 저희 신뢰성을 확보해 주고 저희를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것 같아요. 피스 오피스는 이제 각종 자투리 자재를 판매하는 자투리 자파점이고요. 새 것을 사지 않고 가급적 있는 한 것을 사용하자. 그래서 자투리를 최대한 활용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추구하는 가치고요. 자투리 자파점이 사람들이 이용해 줄까?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직업을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부업으로서 자투리 자파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팀원까지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해 있는 스튜디오 하숙은 빈집을 활용해서 창작자들과 함께 공간을 쉐어하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 빈 방들 아니면 빈집들을 개선해보고 싶은 그리고 그걸 자체로 빈 방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네트워킹해서 그 마을 그 블록 안에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청년허브의 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했던 프로젝트는 조금 더 공개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여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소매공예의 기법을 활용한 커스텀 웨딩슈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다수나 전통 리본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신발에 적용하고 레이스나 샤 같은 원단은 약해서 신발에는 많이 사용하지 을 않거든요 그런 것도 신발에 적합한 원단으로 개발을 해서 웨딩 슈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기만 했었던 제 계획을 현실화해주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청년업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6개월 동안 제품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 부분을 시장에 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을 뒷받침하는 모음의 a 미처럼 저희도 문화를 뒷받침하는 단체가 되고 싶다 해서 아여요로 이름 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업으로 만들려면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만나 뵙고 싶었던 전문가분들이 계셨어요. 이 명분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정말 도움이 돼서 그 적용을 했더니 그전까지 저희가 못 경험했던 더 높은 성과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색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로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었어요. 다들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요.